안쪽만 시우하고 싶은데 어려우셨다고요 깔끔하지 않은 안쪽 시우 때문에 번거로우시다고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다이슨 안쪽 시우기와 함께라면 단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름 펌프에 철사를 연결한 간단한 구성이 4,990원, 4,990원이면 해결됩니다. 이렇게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형태가 비정형인 샐러드볼도 일반적인 머그컵 같은 형태들도 모두 가능합니다. 시유하고 나서 전부분의 지저분한 부분은 이렇게 스펀지로 살짝 닦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다이손 안쪽 시우기는 저의 작업속도를 완벽히 바꿔놨습니다. 완벽히요. 네, 정말 대단합니다. 4,990원. 4,990원. 지금 바로 구독해주세요.